똑하나. 달려라는데 힘들어. 아, 돈돈의 아사리파. 아, 요런 소소한 재미가 있다. 아, 봐. 그냥 기분이 아. 스톤킬! 아!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마이크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타고나온거는 부케나 룽자라는 브랜드의 부케나 125를 끌고 나왔어요 소리엄마 이제 인문용 오토바이로 교육시키려고 샀다는 오토바이죠 1400km 정도에 이거를 인수했나? 소리엄마가 이거를 한 몇번 탔지? <웃음> 한1 0번도 안탄거 같아 <웃음> 강화동 기상저수지 쪽 그래도 한 1000km는 탔네요 적상거리가 2542km 아 <웃음> 잘나간다 잘나간다 왜 이렇게 힘들냐 <웃음> 잘나가는데 힘들어 제 멋있는 또아 어, R3 아 손은 들고 인사했네 아 R3 맞지? 모르겠다 125한테도 인사해주시는 착한 분. 지금 제가 최고로 땡긴게 한 80kg? 믿을것만 돼도 100kg 땡기는거는 땡기는거는 100kg인데 그 얘는 <웃음> 최고속이 100kg 내가 해봤다고 100kg정도 나오더라고요 최고속이 출발 얘는 단기통이야 어, 한빡 돌려야돼 지금 7천 8천 8천 4단에서 8 0 k 근데 이렇게 해야 시내에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목소리> 좋아 좋아 재밌지? 지난번에도 이렇게 얼언돈의 어, 아사리판 꼭 이런 길을 알려준단 말이지. 근데 이게 알라인키나 이런 걸로 오면 이런 길 가는 거 재미없는데, 북해나는 이렇게 동네 골목길 같은 거 오는 거 너무 재밌어. 부담도 없고, 사람들이 슈퍼 커브 좋다, 슈퍼 커브 좋다 하잖아요. 아, 내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타면 편해.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아. 아마! 북케너 125를 사려고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저렴한 금액대에서 바이크를 사려는 젊은 수요층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도 예쁜 매뉴얼 바이크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이 바이크를 사게 될것 같은데 어? 어... 이게 인물이 아니구만 <웃음> 이길이 아니구만 와뭔지 아니 먼지 먼지 싫어 추월추월아 <웃음> 요런 소소한 재미가 있단 말이지 아 그렇지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부케나의 장점 첫번째 빠밤 <웃음> 예뻐 아, 이 바이크는 예쁜 바이크 여자분들이 타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쁘니까. 여자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사이즈. 두 번째 장점. 아밤두 번째 장점은 연비. 계산해 보니까 뭐한 3, 40kg 그냥 나오는 것 같던데. <웃음> 정확하게 계산 안 했어. 그냥 뭐 조금 나왔는데 되게 오래오래 가더라고. 금액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부담이 없는 바이크 같아요. 세 번째. 장점, 빠밤. 세 번째 장점은 머플러 소리, 배기음. 아, 이거 정말. 아, 이게 첫 번째인가? 어쩌면 이 바이크의 최대 장점은 이쁜데 배기음이 좋다. 어, 이걸로 끝난 것 같아. 지금 소리 들리시죠? 부캐너 125의 장점 네 번째. 빠밤! 이거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일텐데 키가 작은 여자분들이 타기에 편하다 한 160만 넘으면 어지간한 여자분들 다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착지성도 그렇고 한번 볼까요? 발착지성이 어떤지 참고로 저는 100m 8 0조금안 되는 1 7 0 인데 그냥 세웠을 때 무릎이 이렇게 굽어지는 정도거든요 되게 편한 발착지성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는 약간 작은 느낌의 바이크 여자분들 한 160대에서 165 정도의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이유는 키가 좀큰 남자 80kg 이상의 남자분들이 타기에는 바이크가 너무 작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북캐너 125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 북캐너 125의 단점 첫 번째. 빠른! 어, 부끄럽다 편집해서 쓸수 있으려나? 북캐너 125의 단점 첫 번째. 장점 빼고는 전부 단점. 웃소리 하지 마, 임마.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할게. 제가 타본 북캐너 125의 진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브레이크. 와, 진짜 브레이크는, 아, 이건 정말 쓰레기인데? 라고 생각되는. 브레이크 레버의 가동 범위가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한, 한 2cm, 3, 2cm 되나? 브레이크라는 게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 브레이크 압력을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게 브레이크를 한 번에 꼭 잡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고 서서히 풀어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서서히 조절할 수 있는 레인지가 무척 작아요 브레이크 잡아 볼게요 앞뒤 동시에 잡아 볼게요 차 어, 오케이 여기서 잡아 볼게요 이렇게 풀 브레이킹을 진짜 꼭 잡아야 해서 정말 꽉 잡아야 돼그 중간에 살짝 지금 살짝 잡았는데 이거는 잡히지도 않거든 다시 여기서 요정도 잡아갖고는 듣질 않아 근데 여기서 꼭 잡아야 약간 듣는 느낌 얘는 뒤에 브레이크가 잘 됐습니다 생각보다 뒷브레이크가 쓸모가 있어요 앞브레이크와 뒷브레이크 동시에 잘 잡아주면 음. 이 바이크가 달리는 속도 영역 내에서는 충분한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앞 브레이크로 압력을 조절하는 마진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브레이킹을 조절한다는 느낌은 이제 약한 거죠. 그게 아쉽죠. 다만, 이게 첫 번째 바이크면 나쁜지 모르고 탈 거야. 왜? 비교 기준이 없잖아. 그냥, 아, 어, 다 이런가 보다. 이러겠지. 소리 엄마가 이 바이크 탔을 때 내가 브레이크가 불안하니까 살살해 조심해 전혀 자기는 브레이크가 잘 듣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를 할게요 저같이 대백이량 특히나 이제 브레이크가 좋기로 소문난 브랜드 bmw 뭐 이런 바이크들 타시던 분들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북케너 125의 두 번째 단점 가방 가속력이 엄청 느려요. 최대 속도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00km까지 나옵니다. 그러려면은 1단부터 해가지고 매 단을 계속 8,000 정도에서 변속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방방 돌려야 돼. 8,050km. 3단 8,070km 4 8,078km 단기통 바이크 이런식으로 감아서 타니까 원래 그리고 단점 세번째 얘를 정비하기가 쉬운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익숙지도 않은 브랜드고 하다보니까 전용 파츠들 그런거 망가지거나 하면 수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건 내가 수리를 해본게 아니어서 짐작으로 하는 말이에요 <목소리도> 소리가 주는 게 만들까 겁나게 재밌게 달리고 있네 하는 느낌을 줘요 집에서 가까운 근교 재미나게 타기에는 참 좋은 바이크입니다 여자분들이 바이크의 재미를 맛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바이크예요 이걸 가지고 뭐 스포츠하고 이러면 안되고 뭐 그런거 기대하면 일절 안되고 약간 옷 예쁘게 입고 클래식하게 옷차려입고 뭐 바이크 헬멧 장갑 이런거 조금 그 다음에 부츠 이런거 하나 예쁜거 사서 신고 이렇게 한적한 친구들하고 카페바리 다니기 좋죠? 너무 좋아 추천합니다 얘는 레베매칭하람면도레기량 타던 느낌으로 살짝살짝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가아야돼와 아, 이거 진동이 1 <웃음> 0로전에있는 진동이 이건 무슨. 아, 두쪽 이거 무슨 아우 두쪽이 거 간질간질하네 <웃음> 얘도 이렇게 딱 자세 잡고 타면 오우 간지나잖아 내가 이리와 깜이왜 이러는 걸까요? 배기음 들어 봐 이거 뭐기냥 기분이 이 아주 그냥 괜찮거는 이게 기분이 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이렇게 막 끝까지 감는 맛. 야, 안 나가니까 이렇게 감을 수 있다는 거. 어, 요런데, 요런 이런 철판은 괜찮은데, 요, 요, 나사들이 닿으면 나사가 뜨거워져가지고 조심해야 돼. 다시 찍어드려야지. 이거 장점 하나 더 생각났어요. 이거 기어 인디케이터가 있어. 기어가 보여 몇 단인지. 자, 재밌게 보셨습니까? 뭐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다음 안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금요일 날 밤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쫄랭쫄랭. 소리아빠였습니다. 아이. 아, 재밌네, 이거. 재밌어. 좀 타줘야되는데 북캐너가 모플러가 뜨거운데 방열 판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뭐플러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데 문제가 뭐냐면 요 나사들이 뜨거워져가지고 이 나사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사가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 있죠 위로 그니까 사실 다리가 닿는 부위가 여기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거든. 요 볼트랑 조심해야 돼. 여기가 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조심 해서 타시면 돼요. 블랙 라이드고 수령하러 가는 길이에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귀신이 오라. 와. 와, 산타다. 이야. 너 어떻게 맞았네 배트맨 같은 놈이야? 어 그럼 내 다리 어디 갔어?